그냥 네, 이쁜 표정 아니 그냥 네, 이쁜 표정 아 눈빛 와 모델이다 오, 네, 같이 호흡을 가장 많이 맞추는 그 체인. 아, 네. 중기 운과의 대본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, 대본이 진짜 완전 빼곡하고, 윌뚝.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. 맞아. 진짜? 그리고 막 진짜 세심한, 세심한데요. 어, 그잘 챙겨주고, 저희 동서한 새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, 포스팅잇에다가다 적어가지고 실적 아, 받아서어가 음. 음. 이거는 어떤 거 같아? 내가 반드생각해봤는데막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아주면서 혼자 엄청 와. 열심히 마지막으로 홍준기 화이팅!